테르미안 축제가 아니라 전투가 되겠구만. 근데 내가 이기는 전투 아, 아 인수해. 어떡해요. 아!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우리 테르미안 축제 어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고 오냐고요? 옷이 뭐 상관있나? 축제 분위기 내는데 당연히 옷이 중요하지 않나? 그래서 나는 우리 커서 예쁘게 꾸며줬는데? 축제 간다 이렇게 입고 아, 가요? 당연하죠. 테르, 미안. 아 당연하죠 테르미안 저희 축제 가서 뭐 하는 건지 알아요? 나요 테르미안 축제가 아니라 전투가 되겠구만. 근데 내가 이기는 전투. 너한테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겠다. 우선이니까 아, 이겨야겠어. 어, 누가 내부... 벌칙 걸려. 아, 그렇지. 아, 아 좋아 좋아 수박 가부치. 같이 먹자. 여름을 아. 나보자. 아 이렇게 확정량이 어, 수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. 수박 이거. 그 테마로 바뀐 거 좋지 않아요? 아, 수박 테마로 바뀌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어, 제가 이확정량이 돼서 이 수박을 너, 다 먹어버리고 없어. 싶은 어. 근데 옆에를 보고 싶은데. 아, 집중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, 삼개는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보지 <웃음> 말아요. 봐요. 잘거나 집중해요. 아우, 제일 제일 정량은 지금 아니요. 근데 몇 판이에요? 자율주행이에요. 자율주행. 아, 오토파일럿. 아, 진짜? 아, 그 정도예요. 그럼. 단판 단판 싫어. 원래 한국인은 삼세판 아닌가? 아, 아 잠깐만. 아, 정말. 많이 준비했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벌칙도 싸게라는 거잖아요. 최종 짜잔. 벌칙 아니라. 아, 저는 나는... 벌써 100%가 다 됐어요. 안 물어봤어요? 아, 지금 어, 궁금하지 별... 않아요. 궁금하지 나, 않다고. 난내것난내 냈고... 어, 것. 냈고... 아, 어떡해요. 일단은, 어. 이거는 죽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.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. 살아있는 거예요? 그렇지. 아, 잠깐. 너무 무서워요. 어, 이거... 어떡해요? 꾸미고 와가지고 벌칙 받는 거예요? <웃음> 진짜 <헬> 아, 정말 <웃음> 너무 슬프다. 제 마음은 축제네요. 생각해서 어, 어떻게? 진짜 무서. 워아 지금 나 저리 가라 이거 이제, 이거. 뭐야? 이쪽이야 아직도? 아니 아니 반대쪽. 이쪽이요? 요이아 살아 있나요? 아니, 미역에, 아, 손 그렇게 하지 마요. 냄새 나니까. <웃음> 너무 재밌다. 이거, 이게 측정그만 아, 너무 무서웠어요. 정말,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. 아, 근데 저이제기할거 있습니다. 에이든 텀벙텀벙 낚시 효과 있잖아요. 효과 빼면 돼요. 아, 나이치야. 아, 아. 행복하게... 이거는, 나와라. 근데 또 제가 네. 이길 가능성이, 거는또 있죠. 왜냐면 하 이거는. 정말 운이잖아요 아 운이라 생각해요? 낚시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쪽 오른쪽 사이즈 있잖아. 어 벌써 벌써 말도 안돼 해서... 아, 개복! 아... 꼽게 네. <웃음> 이렇게 한 손으로 쑥쑥 이렇게 아, 저어주고 낚싯대 이제 보고 감 보고 또또또또 또? 또, 또, 또. 또? 아왜 해마야? 문어 문어 왜 해마야? 아. 한 판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잠깐만 뭐야 뭐야 문어. 아 문어야 문어. 어 날치가 되게 잡기 어려운 건가요? 이제 슬슬 자신감이 떨어지죠? 아니야, 아니야. 이제, 이제 날치 왜냐면 이제 손풀기였어 손풀기 <웃음> 날치가 딱 날치. 문어 날치 너브? 날치 날치 아왜 해마야 진짜 <웃음> 아 되게 춤추는 문어 그 이미지 어. 귀엽다 두 마리 잡아줘 어. 두 마리가 잡히나요 하루 안에? <웃음> 잡힐까요? 너무 이렇게 안 나와 날치 아 말도 날치 아 오버야 안 돼, 안 돼! 안 돼! 아니 근데 지금 한 마리 더 잡아주는 거 맞죠 날치 날치 날치 어, 또 해머야 날치기 <웃음> 빨리. 저는 또 마지막 날치를 잡아보겠습니다 아... 개복치 제발은 개복치에서 제발, 뭐 같은 제발. 치 같은 치예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날치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잠깐만 아왜 문어야 어? 다됐어요 어? 다시는 경하고싶어이어 <웃음> 움직여! 아 어떡해요? <웃음> 너봐너봐도아 너. <웃음> 어, 이거 모르겠어요, 뭔지 모르겠어요 어, 방금... <웃음> 네, 무마치겠요 아, 어, 근데 친해졌다말 너무 미요이 친구가 친해진 거 같아요, 아, 지금 미끄러... 왜 하필 거길 만지고 있어? <웃음> 어떡해요? 어떡해 막 머리를 어떡해것 같아요? <웃음> 만지면 안될거 만져요? 조개 정답. 와 잠깐만. PD도 제 막내기도 다막 웃고 있거든요. 어, 화가 나요. 이제는 <웃음> 크리오의 빙수 먹기를 이제 이름 바꿔야 돼. 에이든의 빙수 먹기로. 아, 에이든 먹거든요. 빙수 맛있게 먹고요. 저는 빠르게 먹겠습니다. 이번에 벌칙을 받으시는 분은 만지는 서 모음과 분들이 이 선물이 무엇인지 맞출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. 오마이갓. Oh <웃음> 테르미안 진짜 미안하게 만들어야겠네. 어! 오 o 렉스 e l 스 x 렉스 l a x Relax! Relax! Relax! Relax! r e 옆에서 내는 소리를 듣고 나는 잘하고 있어. 아오오안다다다다정근내 친구. 아 제가 너무 많이 연습했거든요. 아 나는 빙수를 빠르게. 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네. 다시 한 번만 더! 제발 아니, 한 번만 더! 그럴려면 뭘 버셔야죠. 어, 좋아요. 그러면 한 명이 다만든 다음에 그거 설명을 해주고 다른 한명도다만든 다음에 설명을 해주면 공통 설명이 무언가인들이 도움이 될거 아니에요. 헐! 아시죠! 어. <웃음> 나 여기 왜 있는 거예요? <웃음> 어떻게 뭐 만진 거같았다아니 네. <웃음> 어, 어 나뭐 만졌죠? 나뭐 만졌죠? 네. 빨리 힌트를 줘야죠, 힌트를! 어, 맞아요. 미안해요. 난 용감하지. 그걸 왜 물어봐요? 누가 <웃음> 으 <번두> <웃음> 주문 주문 <웃음> <웃음> 이거.. 아 <웃음> 어, 잠깐만요! 길어요? 기, 길어요 에이든? <웃음> <웃음> 이번 힌트도 바로 줄수 있어요 미끌미끌해요 내가 미끌미까 제일 싫어하는 <웃음> 뱀, 개구리, 낙지.. 아. <웃음> 잠깐만요 딱딱해요! 딱딱한 부분이 있고 약간 뼈 있는 달팽이 같아요 그런 느낌이구나 저게 갑자기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? 이런 기분.. 이런 기분이에요? <웃음> 이런 기분이죠 어 잠깐만 아.. 들어가니까 이게 습기가 있네. 그렇죠! 그렇죠! 천천히 더 넣어야 돼요. 많이.. <웃음> 저손 뭐야? 조심해요 조심해요. 해보세요. 으악! <목소리> <와! 목소리> 아! 아! 아! 아! 모르고 손 폈는데 맞았어! 오! 오! 오! 여긴 없어, 여긴 없어요. 으 아! 것 같다. <웃음> 아, 여기 <얘구나. 웃음> <웃음> 아, 잠깐만. 아, 만지기도 싫어. <웃음> 다리가 많아요. 축제 정말 인상적이었고요.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.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차려입었지 에이든이 오히려 축제에 적합하게 입고 왔다. 오늘 냄새가 되게 굉장히 심한 날인데 <웃음> 톤을... 테르미안 마을 가면 이런 냄새가 많이 날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험 가린 분들도 어, 테르미안 마을에서 같이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이벤트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영상에 댓글로 같이 참여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 만나면 어떻게 하죠? 구독과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냄새 나. <웃음> 아, 네. I'm o r